맞아 여기 너무 이쁘다 여기 무조건 역 세워야겠다 진짜 진짜 무릉도원을 발견한거는 역시 저의 역시 공입니다요 진작적가 <웃음> 저하의 <웃음> 어, 은덕입니다요 뭐라는거야 내코 덕분이지 아. 아, 내 코는 <웃음> 고양이 아니냐 <웃음> 예? 하하하하 <웃음> <내 코는 웃음> 아, 너무 아니... 웃깁니다요 저하하하하 <웃음> <웃음> 살아있네? 어 이런 어... 정말 시X가 죽어... 정말 <웃음> 세자 저 납시오. 뭐 아주 목이 아끼로구나. 그렇습니다. 와, 이 넓이 뭐야? 뭐야? 청나라 나... 청나라 대사관입니까요? 저하. 질수 없습니다. 아니, 다랑 말만 다 청나라다. 그냥 부처만 놓고 있네. 이제부터. <웃음> 서 <부서>. 그냥 서 <웃음> 야, 여기가 부메리가 우리 그러네. 남 이것도 니들이 지은 거 아니지? 누구 뚱나락 똥막대기야 그거 지현전이라 건들지 마라. 예? 이것지아아아 지편... 아, 아, 그랬습니까? 몰랐습니다. 아죠. 제대로 네 어, 이번에는 이렇게 <웃음> 예상을. <오>, 오해 오해. <웃음> 예상외로 제대로 썼네. 욕하려고 <웃음> 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거. <웃음> 오해 오해. 나도 욕한 사발이 장전하고 있었는데.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음. 음, 그럼 요걸 궁전 삼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음, 이걸 궁전으로 삼겠다. 이래서 옛날에 그 판관들이 잘된거 아니겠어요? 음. 음. 방... 따고. 음. 아오. 어? 투디엠, 투디, 투디의 많아. 마, <웃음> 마이, 마이, 마이. 네 저작거리 앙팬이야 나. 우리 땅 뺏긴다라고. 저쪽 땅스. 뺏으면 나. 치즈. 안해, 안해. 치즈. 저 아. 왜 그러느냐? 저에게 지혜가 있습니다요. 무엇이냐? 이온 동네를 두루는 성벽을 짓는 것입니다. 텅 뜰로 내 거구나. 그렇습니다. 똥막대기야, 너 아까 약 먹지 않았느냐? 아까 약을 먹어놓고 또 감염되면 어쩌자는 게냐? 뭔 죽어라! <웃음> 아, 잠깐. 아니, 어. 마지막이다. 한번더 물려오면 진짜 죽을 것이다. <웃음> 어? 많이 드십시오. 저. <웃음> <웃음> 왜 부르느냐? 아이, 아이디어가 있어옵니다. 말해 보거라. 저쪽에 해가 뜨는 곳이오니 저하가 떠오른다는 의미에서 저쪽에 짓는 건 어떠하옵니까? 그냥 간 건너 가라는 얘기 아니냐? 아, 아닙니다. 근데 지현전이 여기 있다. 어쩌라고요? 소 쏘아! 하오! 하오? 하오? 나 분리할 때만 하오하오 거린다고!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거 다리 건너 궁궐을 짓고 지편전을 옮기자꾸나 아니 이 저하의 변덕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저한 거세게 봤습니다 저하 저하 진짜 이러다가 농민 공기를 합니다 옮기는 자에게 금블록두개 주겠다 네. 바로 혜진으로 시작하는데요 오호 맨손으로 하지 마시오 아니. 손 다치오 어? 음. 아니 이스위함 스위트한... 자네 요즘 외로운가? 내 자네 모태 솔로라고 들었네 하 <웃음> <웃음> 자네 어디 감히 우리 세자저의 새를 욕하는가? <웃음> 세자저의 뒷모습 세자저와 세세세자저와 방세? 아니 아닙니다 의원 나으리 네? 여기가 의원입니까요? 여기 일단 약방으로 쓸거다 아 약방입니까? 아뭐 음, 음. 도와드릴거 없습니까요? 어 섬로감 좀 캐오거라 <웃음> 저게 섬로감인거 같은데? 어 섬로감 여기 많은거 같은데? 뭐야 이거 어? 어 뭐야? 와, 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자.. 어? 어어어! 어, 어, 어, 주노꾼! 여기.. 여기 노비들.. 노비들이 반란을! <웃음> 여기 여기.. 여기 지하에서 노비들 찾았어! 아니, 노비들이 감히 지금.. 근데 왜 자네만 보는가? 어어어.. 어, 어. 아니.. 취급이네취급이네 한 마리 한 마리 더래. 어, 한명 더. 그렇지. 자, 노비들을 잡아 싸웁니다. 아, 아주 잘했다. 그 광대야. <웃음> 예, 예. 다른 백성이 갖다줬다 필요 없다. 아이씨. 은여 <웃음> 인중에 그냥 팔꿈치를 팍. 그냥 아프라나우리가 음식을 안하고 건축을 하고 있네 부엌이 있어야 음식을 하는건데 부엌이 없잖아 궁궐에다 <놀람> 소주방을 만들면 되지 않겠소 소주방은 그래. 진짜 있는 방이었던거 같은데 우리 와. 다들 기억 안나오? 예전에 다같이 배웠잖소 아 궁중문화축전 <놀람> <놀람> 그 얘기는 <놀람> 하면 아니되옵니다! 좋아! 딩동! <놀람> <놀람> 어! 누구세요? <놀람> 섬로감입니다 나을 기특하구나 돼지고기 먹거라 와우! 아세개아 진짜 어허 아아 아, 아닙니다 요 이거 스테이크가 보이지 않느냐 주십시오 죽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은 달라고 해보거라 서테이크 좀 주십시오 나으리 그래 뭐냐 내꼭지편전에 들어가는데 성공하리 내꼭 관직을 얻으리 어그 광대야 예내 소문에 의하면 그대가 소시 쪽에 시조를 조금 썼다는데 맞느냐 맞습니다요, 맞습니다. 그 서양 시조 이름이 시밥이랬나? 몇 소절 써 보거라. 아, 알겠습니다요. 시, 뿌이 뿌이 뿌이 뿌이 뿌이. 표지판 가져오거라. 내 서양 문화에 익숙해서 요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 드랍 더 비트. <웃음> 요 시, 뿌이 뿌이 뿌이 뿌이 뿌이. 고광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요. 속사포라고 음... 이야기를 하지요. 오, 광일인지 뭔지 누군진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왠지 시기 다른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볼 것 같구나. 그렇습니다요. 네. 저... 다음에 단별하게다가 담벼락에다가... 아, 그대도한 소설 쓰겠는가? 뭔가 이렇게 도난 사건인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뭔가 붙이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단별하고 좀 그러니 게시판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네.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만들겠습니다요. 좋아, 이게 멍블랩이라는 것입니다. <웃음> 시스스 부스 바스 스스스 수스? 스스? 쇼시 뿔뿔뿔이 계속해 먹어라 스부스 뉴스라는 뜻 같습니다, 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와 이 콘텐츠 아무 말 콘텐츠 같습니다, 요 그걸 이제 눈치챈 게냐 <웃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좋다, 좋다. 광대가 꾸미기에 소질이 있구나 네 제가 또 이렇게 세상 문물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껄껄 앞에 있잖아 아니 잠만! 지금 수락한 나인 저뒷보다내궁거리더 초라하잖아 이씨. 저거는 지 편전 아닙니까? 아. 역시 저작거리 게시판에 쓰인 말이 사실이었군녀 좋아 게시판에 뭐라고 쓰였느냐?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좋아 세자 좋아? 지능 좋아? 어떤지 안갔나가 이런걸 썼네? <웃음> 저하 세자 저하 지능 저하 리트윗이 30번 됐습니다 저하 어떤 미친놈이 리트윗라는가 <웃음> 넓은 마당도 있고 이거 그 다음에 대청마루도 있는 그런집? 대청마루 하지말아요 <웃음> 아이 자존심 상해 아, <웃음> 내 앵무새 앵무새가 왜요? 새가 왜요? 미친 죽은 갓나들이 내새를 죽였어 아 근데 저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쌍욕하는 거 같은데 <웃음> 저하 왜 그러느냐 시세 장례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건설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X세에 장례식을 열겠다 저하 정말 혈세 낭비 오지십니다 요 이게 혹시 그... 빌딩이 옵니까? ㅎ <웃음> 뭐... 2층으로 왜... 만들겁니다 아니 무슨 조선시대 2층 집이야 <웃음> 퓨...전! 아니 그럼 내가 지금 운고를 지을 게 아니라 정부 청사를 지어야 되겠는 겼잖아 적당히 해! 적당히 제발! 저것들 이길라면 이 사이즈로 지어야 된다! 어? 근데... 아... 좌우 대칭 불편 안 맞음? 아 불편 아... 맞으면 뚝배기 맞잖아 이 <웃음> <웃음> 와, 뭐지? 의원 나우리 이렇게 건축을 잘하셨습니까? 유두부를 보았더니. <웃음> 아 이씨. <웃음> 유두부. 아 유두부를 보셨군요 유두부. 요즘 유두부가 잘돼 있어. 아 유두부. 근데 객잔은 혹시 그 무협지에 나오는 느낌으로다가 약간 그8층 석탑 이런 식으로 지어주시면 안 되니까? 조선이냐 중국이냐 하나만 해라. 아, 여기 천나라.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 희심성치 않구나. <웃음> 아 빨리 집을 <웃음> 지어야겠구만. 아. 백성들 집이나 둘러볼까. 어느 초가집 담장이 돌로 되어있느냐. 기와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거. <웃음> 저들이 아기돼지 <아드베지> 사병들한테. <사면들하고 웃음> <그렇게 웃음> 벽돌 집을 좋아합니다. 꾸이꾸이. 뭐 꾸이? 일봐서 저희... 초가. 저희가 그 저잣거리 살때 사실 그 노도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좋아. 에이슈 됐다. 받아줘. <웃음> 야! 노..노또같은 아, 뭐, 뭐 소리..야? 하하야야잠 아니..한옥집에.. 잣소있지스이 만들었다 화내지 않을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와! 다리봐! 어, 너무 예뻐! 다리가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나와서 이런 땅을 이렇게 감싸는 안쪽에 있는 예쁜 담장이라던가 뭐 이런거 만들면 이쁠것 같지 않습니까? 만들거라. 다시 그런 말을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품치네는 테라스 개념이 없었던 것 같은데. 테라스가 무슨 일이 엉망이구나, 주. <웃음> 와, 지평전 집현전 대박! 지평전은 아무래도 하이 테크놀로지인 만큼 지하로 갈 것이다. 아, 겉 모습은 요만큼만 하고 여기 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예정이다. 예? 아니 그러면서 지하 주차장은 안 돼? <웃음> <웃음> <웃음> 이게 바로 그래피티 활동입니다. 야야. 유튜브 꺼라. 지붕은 조금 어려운 작업이요. <웃음> <웃음> 그나 우리가 지고 있는 거 혹시 한, 한옥 삼입니까 <웃음> 오! 콜렉트 콜렉트. 콜렉트 정말 안 그대로 안 베끼고 있다 본다. <웃음> <보나. 웃음> 우와 이거 뭡니까? 오? 우와 와와와 뭔가 만들고 있다 또. 아리에 뭔 짓을 하는 게요? 와 무빙 와꾸 와꾸 와꾸. 아니 이 정도 거리는 그냥 걸어 다니게. 와꾸 와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삼보 이상 택시. <웃음> 삼보 택. 삼보 이상 택시. 다리 이리도 아름다운데. 혹시 거기 지나는 남자 시간 있으시오? 전 낭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거의서난 <웃음> <지난 한> 남자 예 <웃음> 네. <웃음> 시간 좀 있으시오 <웃음> 시간은 남는게 시간이요 이번에 생기는 코히 가게에 가서 코히 한잔 하지 않겠어 저기 <웃음> 저기 싹락인데요 <주라벅스. 웃음> <웃음> 수라벅스 수라벅스 <웃음> 수라벅스 <웃음> 나 좋아 <웃음> 나 좋대 또 <웃음> 와 우리 집 진짜 이쁘다 들어와보시게와 우리 집 진짜 이쁜데? 어자 둘중에 하나 방 골라 쓰시면 와 돼요 와아응 음, 그럼 나 여기 여기 여기 옆에 연봉도 음, 보일거고 여기가 연못도 옆에 보일 거고. 바로 연봉도 음... 이제 지어질거라 뷰가 좋을걸세 어? 뭐야? 이것도 왜이렇게 커졌지? 와 대박! 뭐야! 우와! 반딱반딱 그냥 이거는 내가 와! 이쪽을 아, 이 연장해 가지고 한 거를. <웃음> 우와! 어이 우원나으리오 어, 응용력이 아주 따봉이십니다요. 우와! 뭐야? 어 객잔 진짜 리얼. 오 뭐야? 차이나타운에서 본적 있는 거 같아. 어. 우와! 뭐야? 우와! 아이 원형 테이블. 우와, 잠깐만. 아니, 당장이라도 탕수육 한한 접시 나올 거 같은 요? 어 여긴 뭐예요? 여기 마구값 만들 예정인가? 혹시? 발렛 파킹하는 데다 <웃음> 아, 진짜 말 세워놓는 데였네 허경영이 돼서 위에서 한번 바라보 볼게요 우리 마을 내 눈을 바라봐 하필이면 또 내가 바라본다고 얘기를 했네 <웃음> <웃음> <웃음> 의도치 않게 와... 아니, 너무 이쁜데 그냥? 대나무숲부터 야 여기에 이제 다리 두개 이어져 있고, 야이 궁전 지어지면 대박일 것 같은데요. <목소리>